나왔다. 환자 랑 환자랑 <웃음> 환자랑 환자랑 <장상>. 장사 <웃음> 뒤졌다 니들. 아니 환자 환자랑 장상을 들어? 거기다가 미치고를 배는 안 해? 니들은 뒤졌다. 들로와 환자야 어디 그냥 뭐 어디가 어디가? 아 야 엄청 빨리 도망가네요 괜찮습니다 이친고기 때문에 이정도는 걱정없죠 어 이게 안맞아? 대야있다 아, 어, 없나? 아 대야 아직 안생겼구나 굿 I'm n 잡았죠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오오 아 지금! 지금이지 만 나이스 덥다 야무지 내주고요 부진지 까지 오히려 좋아 네 어에헤헤헤헤 괜찮아요 쫄지말고 쫄지말고 달리세요 우리 모두 모두를 위해 샤라랄라 라라라라 <끝은> <dés precaution> <therapy> <소담> 이상한 나비같은거 아닌가? 이득을 받는데 실수한것 때문에 독인 개그이된건가 그렇게 볼수 있긴 하겠네 <웃음> 아니 내가 눈에 쌍심지키고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갈려간다고 미친 <웃음>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진짜 에바 아니야? 천천히 합시다 하이. 와 뭐야 이런 것도 있어? 어허 언제 저런거 야무지게 깔아놨대 장사를 시간 없었을건데 네, 템포 올릴 준비합시다 미스쿠 차징이 껴, 은근히 나쁘지 않은데? 이렇게. <웃음> 뭔가 숭숭 잘 맞아. 미스쿠 차징이 껴. 너. 좀 좋구나, 너. <웃음> 어. 유용한 친구였구나. 안즈토가만이제까 이렇게 보니까 좋네 자, 용병이가 부츠로고 장상이가... 해독 바로 가는 그런 양산이 펼쳐지겠네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나가주고요. 왼쪽에서 올 겁니다. 만약에 용병이가 온다면은... 생존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용병이가 해독기를 돌리... 어, 지금 위치 봤죠? 어, 해독기를 돌리면은... 그 상태로 내가 찾으면 끝이라서...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생존자 입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가지고요 그리고 다들 아 썼으니까 확실하게 한 대. 그리고 마블리카스. 지 여기 길로 봐 우리 비주류 원챔 유저의 어, 주류 캐릭터 도장기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지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